안녕하세요 월화신당의 워라 월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처음 네. 나오셨는데 네. 사람들이 선생님 이제 처음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태생은 부산이고 이제 시어머니가 서울에 계셔서 할머니께서 이제 한양으로 가자 가야 해서 한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 찍을 때 있어서 좀 말투가 사투리나 좀 표준어가 음. 이렇게 믹스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 받은 지는 얼마 되셨고 저희분은 어떤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주세요 응. 올해 9년 차고요 뭐 어떤 아, 뒤에 아 원래 응. 그왜 월화신당 응. 올해 9년 차고요 이제 월화신당이란 상호는 저희 어머니께서 달 월에 밝을 아자를 써서 이제 깜깜한 밤에 달이 돼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라 하고 해서 지워주셨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오늘 첫 촬영인데 좀뭐 긴장되세요? 조금 떨려요 떨리긴 한데 <웃음> 네. 음, 씩씩하게 음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유튜브를 하시면 어떤 걸좀 하고 싶으셨어요? 그것도 음.. 저는 이제 일반인 점사 보는 것도 이제 조금 무료점사식으로 힘드신 분 정말 점사비가 없어서 힘드신 분 받아서 점사도 봐드리고 처방도 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재미있게 편안하게 소통되는 그런 음, 월화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웃음> 유튜브 너무 많잖아요? 선 네. 많이 보셨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간혹 보긴 해요 아, 그래. 바쁘세요? 음. 네. 근데, 뭐야, 피디님, 여기를 봐야 돼요. 피디님 봐야 돼요. 저를, 저를 아. 보시는데 <웃음> 네, 대화는 저랑 아, 하시면 돼요. 아, 네. 아. 자연스럽게 그냥 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선생님이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긴장하실까봐 음. 이렇게 그냥 대화식으로 음. 막 음. 그냥 아무거나 저도 음. <웃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뭐, 오늘 뭐, 가고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뭐 어떻게 좀 하겠다. 가고, 아, 그냥 네. 촛도장을 잘 찍자. 땅, 땅, 땅. 예. 아, 네. 잘 찍자. 음. 오늘 뭐 좋은 꿈뭐 이런 거 꾸셨어요? 좋은 꿈이요? 네. 똥갈 왔어요. 어. 대박 날것 같아요. <웃음> 똥갈 는 꿈꿨어요. 아, 그건 네. 대박 꿈인가요? 네. 어, 똥 꿈은 그렇구나. 대박 꿈이에요. 근데 진짜. 이것도 똥에 따라 틀린데, 막, 똥을 밟았는데 막 꿈에서 내가 막진절리 쳐지고 나쁘다고 씻어버리면. 네. 응. 아, 그렇구나. 네. 대박운이 조금 덜 하다. 네. 응.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네. 아, 그, 사람들이 궁금해 할 사주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불러드릴게요. 네. 혹시 성씨는성씨성씨 s 성씨는? 김씨? s o m 왜 이렇게 몸 m 리치냐 i 그래 지금 수전이 이 김씨 남자예요여자예요여자예요이 김씨 이모야가 지금 몸서리친다그래요 그래서 이리 쿵 저리 쿵 혼자 마음도 쿵이다 모, 몸도 쿵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음.. 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마음에서도 자기가 편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사고 친다 말썽 부린다 이래도 쿵 저래도 쿵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머리를 다스리지 못해서 잘못 썼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시끄럽다 그래요 이 사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편한 사주가 아니에요 아주 자기가 잘 잡고 가야되는 사주인데 이거를 수전을 견디지 못해서 네가 지금 이러쿵 저러쿵 하는 수전이다. 응? 응. 마음 잡아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할머니께서 얘가 좀 멘탈이 나갔다 그래요. 정신이 없다 그래요. 음, 응. 멘탈이 응, 나갔을 응, 거예요. 응. 자기가 자기를 추스리지 못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될줄 몰랐다. 응. 나 원래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지? 응. 음, 이런 수전이다 하시거든요, 지금. 진짜 좋은 머리라서 이 사람이 머리만 굴리면 돈도 잘 벌고 일치월장 할수 있는 사주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폼을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돼요. 네. 본인이 뭔가 자초에서 그 구렁텅이에 빠졌다둘 빠진... 다. 본인도 잘못이고 타인이 건드렸을 때 타인도 이렇게 넘어갔다. 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야 돼. 물 이렇게 이있으은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나와 야되는데 갈피를 네. 못잡는다 자기도 자기 자신한테 너무 놀랐고 자기가 이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놀무고 그래서 지금 좀 멘붕 상태다, 멈춰진 상태다, 멍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잘 넘어간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흐지부지하게 해결되는 쪽으로 간다 이제 내년 수위에 조금 그래도 얘가 잘 잡고 가면, 자기 마음 잘 다스리고 가면 그냥 그래도 내년 수위에는 편안하게 가는 입구가 될수 있다 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조용히 있던지 가만히 있던지 조금 자기를 다스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분 성격은 어때요? 성격이요. <웃음> 까타시러워요. 네. 까타시럽고, 뭐야, 자기 주관이 강하다 그래요. 오.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요. 오. 그래서 그게 유화가 안 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런 사고를 치고 그런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오. 네. 이거를 조금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마음을 터놓고 우는 공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네. 자기가 해결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깊이 호우적거리고 더 깊이 빠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오, 그럼 네. 그 깊이 빠지는 걸 본인이 이렇게 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애쓰고 많이 힘써야 된다. 아, 본인이? 네, 네, 네. 이분이 무슨 말을 했어요 최근에? 네. 그런 거는 다 진실로 좀 보이세요? 반반. 네, 네. 진반 반신반이 아, 이 정도. 자기가 진실인 것도 있는데 거기에 살을 붙였다. 이렇게 아, 보여지거든요. 그렇구나. 네. 왜? 근데 그런 살을 붙여 고 좀... 자 이런... 자기는 이제 살이 살을 살이 붙이면 더잘될줄 알았지. 근데 그게 욕 효과가 났다. 이렇게 아, 보여져요. 아, 네. 효과. 예. 네. 네.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아, 그게 욕 효과가 났다. 근데 이분 자체가 보면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조금 오래 걸려요. 왜요? 본인 성격이지 뭐. 네네. 아, 네, 네. 오... 그걸 차라리 인정하고 아까 말했듯이 옆에 사람이랑 의논 공동을 좀 하고 그러면은 네네. 좀 괜찮아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네. 혼자 너무 놀란 가슴에 혼자 너무 눈 가리고 있다 그렇게 아이고. 나와요.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줄 수는 없나요? 해줄 수 있는데 좋은 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존심. 네, 네. 네. 자존심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 네. 그럼 이분 지금 아무튼 어리잖아요, 되게.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 본인의 이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분야로 이제 계속 일을 할수 있을까요? 3 0대고 40대도. 할 수는 있는데 지지부진하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어렸을 때부터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길러왔다,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어, 왜 잃었을까요? 치잘못 때문에. <웃음>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봐봐 산좀 봐봐 이리쿵 저리쿵 했죠. 차든 모시든 이리쿵 저리쿵 했다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나는 술을 먹고 이러쿵저러쿵 안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야 그냥 너 가. 얘가 만약에 나 여기서 자고 가고 싶어 그랬는데 친구가 너 가. 그러면 지 정신 있고 그냥 따라가는겨.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지. 친구 따라 고물이에강요 그래서 지가 이리쿵저리쿵 차도 받고 마음도 받고 몸도 받고 그러고 그리고 신뢰도 쿵이야 지금. 오래 잘 넘겨야 돼. 왜 그렇게 언론에 말도 안 해. 언론에 말도 안 하고 유명한 사람이지. 언론에 말도 안 하고 공개도안 하고 지속만 꽁꽁 쓰고 이고 그렇고 살아. 그래서 문제야. 만약에 어른이고 뭐고 엄마고 뭐고 상의를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 이기 났다 저기 났다 이렇게 해줄 거잖아. 근데 얘가 그걸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존심이 세다고. 그게 문제란 말이야. 정신세계가 독특해 아주 그냥 잘 쓰면 똑똑한데 이상하게 썼다고. 그래서 지금 멘붕이 온 상태야. 근데 말도 안 해. 만약에 내가, 제가 지금 점이 안 보여서 멘붕이 왔잖아요. 그러면 피살산초나 멘붕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애기치 그럴 텐데 말을 안 해도 토 지고집이야. 지고집에 지가 그냥 맞는 거야. 동자선생님이시죠? 네. 그러면은 이 그, 이분이 금전이, 네. 금전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이분? 금전? 금전 있는 것도 지금 다 까먹어. 얘 금전 아직 지가 진 곳이 없어. 오. 지가 벌은 곳을 뭐 엄마야나 아빠야나 이렇게 관리했다, 그렇게 나와. 오.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진 돈이 없어. 그래서 조금 그런 곳도 있었어. 내가 벌었는데 왜 내가 못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못 하고, 왜 그랬어? 그래서 방황하는 거야, 그냥. 옛날에 우리 엄마야도 그랬죠. 글쎄 <웃음> 내가 잘 알아. DMI구나. 응, 응. <웃음> 아, 참. 그랬죠. 이분은 해결 방법이 없네요. 그냥 시간이고 자기가... 노 노력이... 응, 시간을 해야 되고 노력이고 그다음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받아야 돼. 오. 나도 할머니한테 조언받고 할아버지한테 조언받는데 나도 하는 걸왜안 해? 뭐, 자기가 싫은가 봐. 등 돌렸어. 방황하나 봐. 오. 나 싫어. 어른들 싫어. 다 싫어. 막 그래. 오, 응. 오늘도 선생님 조언 많이 받으셨어요? 순식님 조언이요? 아, 오늘은 내가 잘해서 어. 어, 우리 할머니는 중이날 거예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누군지 알려드리고 네. 조금 더 질문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 선생님, 이분 배우 출신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네. 이분 진짜 아역 때부터 탄탄대로를 걷던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딱 맞아요. 응. 김세론 씨라고 음. 아세요? 아저씨. 어떻게 생겼지? 아저씨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부, 그 뭐야? 그 아기. 그 전당포 앞에 있던 아기인데 어. 네, 이렇게 컸어요. 음. 많이 컸죠? 음? 근데 이분이 아무튼 탄탄대로 걷고 음? 있었어요. 근데 조금 슬프다 사진 보니까. 왜요? 자기가 자기가 슬퍼. 아, 음. 아, 왜 슬플까? 그래서 혼자 울고 있죠. 자기도 자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를 잊어버려서 말안 하니까 먼저 누가 다가와서 이렇게 만져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만져줘 그래서 혼자 멘붕이 온 거야 이 사람 조금 우울해, 우울해. 위험할 수 있어 아진짜가 응. 응. 오래 잘 넘겨야 돼 누군가 도움을 줘야겠네요 그래서 스스로 누가 자초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게, 다독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혼자서는 자존심이 너무 세. 이분 사실 자숙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음. 자숙하고 있냐면 5월에 음. 이분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음. 그래서 자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이분이 뭔가 최근에 음.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활고 때문에 음.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고 음. 자기가 이제 주장을 한거예요. 음. 근데 어떤 유튜버가 멍인데멍이에요 <웃음> 응. 음. 멍이요 <웃음> 어떤 유튜버가 음. 이분의 이제 그 반박 게시물을 낸 거예요. 음. 7월 31일 날자수을 음. 하는 도중에 음. 술 파티를 벌였대요. 음. 자기 생일이라고 음. 그래서 막술 먹고 난리도 아니었나봐요. 음. 그래서 이제 요 언론에 나온 얘기가 다 진실인지 음. 거짓인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이거 알지, 어. 이거 이거 뭐지? 알아? 굳이 말하면 코 길어지는 거 어, 뻥이야, 뻥 뻥이고 지가 유리한 건 진실이고 내가 그랬잖아, 아까 반신반이라고 네네네네 다 말하지 않아 어... 근데 어떻게 보면 불쌍해, 너무 왜요? 자기가 이렇게 될때그 전에 이렇게 나무를 음. 키우면 옆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쓰러지지 않게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고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응. 집 밖에 모르고 살다가 자기도 답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자기 혼자 해결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자숙 기간이 자숙이란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자숙이냐 가짜 자숙이냐 그러니까 부모든 누구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르고 달라고 휘었다는 말씀이시죠? 음.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이 이렇게... 그렇게 보여져요. 아, 음, 음. 만들어졌네요. 그렇게 음, 그렇게 보여지고, 어. 쇼윈도라고 할게요. 쉽게 말해서. 음. 부모라면 정말 내 자식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음. 내 자식이 기쁘면 같이 기뻐야 되는데, 음. 그냥 어, 어깨동무하듯이 이렇게 똑같아야 되나? 음. 그냥 친구처럼. 그냥 동료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아, 진짜. 응. 저 진짜 안타깝네요. 이 탄탄대로 어떤 뭐 일이 응. 벌어져서 응. 안타까운데 응.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그러면 이분이 아무튼 지금 배우 활동을 계속하고 뭐 드라마고 뭐고 있었는데 지금 다뭐 캔슬이 캔슬?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러면 네. 앞으로는 몇년 후에는 조금 이분이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내년, 후반. 내년 후반쯤. 내년 응. 후반쯤. 내년 후반. 그땐 좀 잠잠해질까요? 아니면 이분이 제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내년 후반쯤에 나오면은 과연 좀 반성을 하고 나오는 걸까요? 반성? 반성은 해. 이게 지금 보면은 피디님도 알다시피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느끼는 게 있지. 네, 네, 네. 그분도 네, 네. 그런, 이런 사태를 이제 마주하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여줘요. 응물 어, 안에 있어도 밖에 막 번개가 치면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 뜨면은, 아, 나가고 싶다.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혼자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멍이 나갔기 때문에 시간에 걸릴 거라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캐스팅 제의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활동 시기는 내년 이제 토끼, 토끼 해의 말에서 그 다음에 초. 요렇게 아, 내년 말이나 네, 네. 그 다음 응. 초 말씀하시는 거죠? 응. 이분이 그러면 그때 활동을 하면은 좀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좀더 올라갈 수 있다. 조금. 쪼끔? 응.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더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자기를 잘 잡고 가야지 네. 자숙하면 진짜 자숙을 해야지 네네. 다른 사람 부사랑 타게 네네. 지금 5월달이 언제요? 그래도 기간이 좀 됐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네. 그 이분 음주운전으로 자숙을 하는 중인데 네. 사실 음주운전은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또 할까요? 나중에라도? 술못 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대신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 음... 네. 그냥 비슷한 그런 음. 뭐 사람 인사 사고 이런 거 끊는 아직까지 안 보여. 분명히 올해만 잘 넘어가면 내년에는 조금 낫다.